라운드 민크를 차이나로 만들 거예요. 차이나로 만들 건데, 지금 기장이 얼마나 오냐면, 26 정도 됩니다. 26인치 정도. 근데 이걸 한 칸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이나로 만들 겁니다. 라운드를. 라운드에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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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라를 좀 잘라서 밑단에다 대야 되기 때문에 다려서 하겠습니다 손을 돌라면 이렇게 박아, 박아주셔야 되잖아요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떠주고 나중에 우라를 여기다가 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라를 밑단에다가 우라를 이렇게 박아서 오겠습니다. 봉조기로 박을 거예요. 봉조기로.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봉조기로 박아도 되요 근데 이게 툭툭 튀어나왔죠. 나중에, 이음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나중에 접으면서 조금 더 접어주면 됩니다. 반대. 그래서 이건 미싱으로 박아도 되고, 본봉으로 박아도 되고, 봉조기로 박아도 되고요. 박아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밑단부터 이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LED를 만들어서 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조기로 이렇게 박아도요 이렇게 박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박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봉으로 박았는데요 여기를 본봉으로 박아주세요 박기 전에 이 아물테이프를 먼저 당겨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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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테이프를 안 대고 박았으면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게 반대댐이 안 나옵니다. 쭉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테이프를 쳐가지고 있으니까 대고, 이렇게 먼저 접은 이렇게 핀으로 해놓고 떠주면 됩니다. 옷을 입혀봤을 때 아까 여기 다대 태풀을 아무 태프를안붙이고 붙이지 않고 그냥 바꿨으면 이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고 자연스럽게 떨어졌잖아요. 뭐 이제 여기 앞에 를 보면은 앞에 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좀 약간 늘어난 게 되죠. 이쪽도 폰을 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라운드로 이렇게 해서 차이나카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겁니다 차이나 이렇게 너무 높지 않게끔 너무 높으면은 이 화장품이 자꾸 묻어가지고 안 좋습니다 이 정도 높여가지고 하자 할거예요 그러면은 기장을 짜내도 별로 짧은 듯안 하더라고요. 선 입었을 때. 더 멋지더라고요. 기장이 짧은 게. 이렇게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이것을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라운드가 이 상태에서 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렇게 붙으면은 여자들은 싫어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분들은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으면 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운드가 좀 안에 가 라운드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펜가 먼저 찔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떠주면 됩니다. 떠주고 나서 나중에 우라는 나중에 접어 놓고, 에리 해 놓고, 맨 마지막에 우라를 뜨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뜨면서, 약간 이렇게 휘었잖아요. 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너무 깊이 뜨면 안 되고요. 너무 깊이 떠놓으면은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을 너무 당기면 안 됩니다. 실을 자연스럽게 되나야 나중에 털이 안 땡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땡겨버리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놔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 떴고요 이렇게 다 떴는데, 이런 거잘 떠졌죠? 이렇게. 이것이 울룩불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아이롱으로 눌러버리잖아요. 스팀을 주지 않고도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죽어버립니다. 스팀이나 아이롱을 주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되고요. 이제 밑단은 다 했고요. 시접 처리까지 시작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뒤집어 가지고 지금 목을 할 건데요. 차에카팔라을다할 건데 보니까 이것도 공조기로 해서 박아서 넘겨줬네요. 여기를 보면은, 목을 지금, 나온 대로 했을 때, 게 늘어나지 마라고, 테이프를 이렇게 쳤잖아요. 테이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어깨도 지금 늘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쳐놨잖아요. 늘어나지 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서, 이걸 테이프를 쳐가지고, 여기로 그냥 이렇게 박아놓으면 같이 박아놓으면은, 밖에 영사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테이프를 쳐 가지고 친 다음에 같이 여기를 잘라 가지고 같이 박을 겁니다 박을 때에 지금 표시를 좀 해야 돼요이하 화나고 돌아가는 데는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데는 맞게끔 표시를 먼저 딱해 놓고 요 놈에 맞춰서 박는 거예요 나중에 네. 절개를 한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 갖고 와서 받겠습니다. 이걸 받을 때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테이프를 쳤었지만은, 테이프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테이프가 쳐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저는, 이 테이프를 암월스 테이프입니다, 이게. 암월스 테이프인데, 이렇게 보면 박기가 좋아요 여기는 안내려납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게, 이렇게 해서 털을 집어 넣으면서 쭉이 끝으로 박는 거예요, 끝으로. 나중에 박을 때에, 여기다 박을 때게 박으면 늘어난 것이 없이 정확하게 박히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박겠습니다. 지금 테이프를 쳤잖아요. 이렇게 테이프를 쳐가지고 나중에 박을 거예요. 끝으로, 그냥 끝으로 박을 건데 테이프가 지금 풀이 붙어 있는데, 아이롱으로 스팀을 쨔-끔만 주면서, 딱 주니까 붙잖아요, 이렇게. 원단이, 이, 굉장히 약한 것은 스팀이 가면 막 열어보고 돼가고 니다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쨔-끔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당겨줘요, 이렇게. 그러면, 원상태로 오는 거죠. 스팀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스팀은 요만큼만. 이걸 이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가지고, 한쪽은 표시하고, 한쪽을 달고 나서, 한쪽으로. 그 다음 달기요 그래서, 여기에서 뜯을 때게, 자를 때게, 테이프를, 이건 테이프를 자르면 안 되고요. 테이프를 자르면 안되고 이박금선 있잖아요 박금선 옆으로 살짝은 이런. 이걸 가위로 하면은 털이 잘라져버리잖아요 칼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제 안쪽에 하고 안쪽에 테이프 쳐진 거고 안 쳐진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여기 보면은 테이프 생안 늘어나니까 일부러 위에서 한번더 박았습니다 털이 안쪽으로 가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테이프를 안 치고 그냥 박아주기만 했어요 털만 안으로 제끼게 끔고그럼 엘기를 만들면은 여기 안쪽에 사이즈에 담아 쳐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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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접 빼고요. 지저 5mm 빼고 얼마 안되네요. 22 반이면 얼마 안 돼. 지금 보면은 22 반인데 늘려서도 22반 내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반 하나처럼 이 맞춰가지고 여기 중앙 표시하고 이쪽부터 먼저 받고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돌아서 이 표시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은 맞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이놈도 이놈도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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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지 마무리를 할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떼어낸 후크 이거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후크 있었잖아요, 후크. 아까 떼어낸 후크. 이거, 이걸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 넣을 겁니다. 그 자리에다가 물러져 있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딱 소리가 나면은 여기를 이제 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서 똑같이 했고요 차이나 카라에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가 아까 그 반대편 쪽에 있었죠.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깨가지고 이제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개심이 한 줄로 박혀 있잖아요. 흑나루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저는 에리를 할때두 개를. 여리가 돌아가나요?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안 돌아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손질을 안 해서 지금 밀었습니다. 훨씬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얇나요? 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 때. 이렇게 휘어지지 않잖아요. 개신이 들어가서. 개신이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뉴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이쪽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에리를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하늘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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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만 이제 쭉 떠주고 밑단만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응, 여기가 잘 나온 것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네에다 제가 이렇 봤더니 이쁘더라고요 다 완성해 가지고 입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구요 우라를 뜰 때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이론을 눌러 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항상 이렇게 우라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몸품보다 입었을 때 여유를 많이 줍는데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입었을때 안에서 뭐라가 땡기버리면 안되잖아요 항상 여유를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는 항상 여유를 많이 줬는데 자 이제 떠가지고 많이 그냥 이 피부 보고 완성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떴고요 이제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도 밖에도 싹 지금 어디지 이것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빼고 그냥 해보네요 여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에다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조개지나요 어디였을까요 깜빡하고 라운드 여기 이게 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 완성했고요. 마네킹에다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이거 아이롱을 누르면 아마 안 됩니다. 이거 아이롱 전부 다 털이 죽어 버리기 때문에 안에 안에서 놀지 않게끔 다 이렇게 꼬매 줬어요. 겉하고 아래하고 빠지지 않게끔 모라 여유 있게끔 하고 다려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